뭐 화이트 칼라든 골드 칼라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하,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을 옛날에 딴따라라고 했잖아요 딴따라라고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가서 됐다니까 우리 반 선배님 딴따라라고 딴따라 왜 데려오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불과 그때만 해도 벌써 딴따라 <웃음> 뭐풍갑책이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골드 칼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분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연락하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막 소위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그 위만 그런 게 아니라 각적으로도 넓혀질 것 같은데 앞으로 스타 어떤 어떤 쪽이 다른 것같아요 어, 저는 옛날에는 음. 이제 물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요즘에 <웃음> 지식적인 측면이 <웃음>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하나야어요 과감에 네. 대서 그걸 가지고 음. 창의력을발휘하고 어. 신청을 시집니다. 아 지식을 운영을 잘해서 어. 그 얘기를 순식간에 들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학생들대테얘기하는 제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가 추상적이긴 한데 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음. 옛날에는 진짜 뭐 물세적인 게이 많아야 음. 네. 뭐 부유하고 음. 인정해주고 또 하나의 스타가 될수 예. 있고 많은가 그리고 또 근데 지금은 지식 중심 사회라고 하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음. 어 자기만의 어떤 창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음.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실체를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소유하는 합니요 오. 우리의 전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히 발달한다고 제가 공부 많이 한다고 제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자기만의 뭔가를 제가 빼앗아 가나요? 이게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풀어드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 물질 자원 내가 더가지으로서 누가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방향입니다. 누가, 누가 가지고 내가 더가지으로서 누가 못 가지게 될 그런 게임에 제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무관히 성장에도더 발달시킬 수 있고 한정이 없고 다른 사람도 같이 더 평등하게 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되고 앞으로 시타을 했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교재를 찾아냈다고 하고 는 음. 너무 떠정됐어요 무모 음. 음. 입장에서는 어떠습니까그 엄마 입장에서도 처음에 희망 그냥 앉아있는거, 그 얘는 원래 못해요. 라는 아이로 했는데 엄마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받았거든요. 음. 감사하다또 음. 엄마한테 그 어머니가 학원 감사 주시는데요. 아, 근데 음. 우리 아이가 공부라는 거를 시험해보걸참 즐거워요.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기분나아지요 커피 쿠을받았요 네네. 아예 인생을 할시없 네. 저는 아이가 참 즐겁고 자기가 자기는 수업을 정말 정말 싫었고 공부라하는게 싫었는데 수업 한번 도전해보고 그다음에 엄마는 성적이 안 나고 그러는데 도전해보고 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잘 되면 영어도 한번 도전해보고 자기가 과목을 정하더라고요 음. 음. 자 해볼게요 마이크 아, 마우리코 네? 자 내가 선전해줄게요 마이크 바이 o 로 o g i c a l Biological. o a o l c a i a l i o i c o g i a g a g i c a l 생물학적 o a g 죠 o 올 r p h 되면은 고아라는 이에요 고아, 아 고아. 딸 어, 아. h a n Orphan 이라고요 그렇지 고아라는 뜻이 올 r 따라 a n 딸이 o r 하면 고아원이요 o r p 죠에뭐이게 고아면 뒤에 이게 원이에요? 어 그렇지 원이 되는거죠. 어 되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네. 어 언어를 되게 수학처럼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발달했구나좋아어자 음.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